Please make sure your tray table is turned away and secured and that your seat back is in the upright position. 여기가 1등 숲이에요? 와 진짜 좋다 g 까 o d to see you. a i s also Mr. Mrs. Arako. y e a it's me. a l same room. Yes. 아우 다행이다. 혼자일 수도 있잖아. 혼자일 수도 있는데 뭔가. You. Oh. the i n k you, you. a t o r s stay on t h 아이 안녕하세요. 안무 이거.. 그거 없나? 응. 좋은데요? 완전? 여기 있다가 올림피아 갈 생각하니까 눈물 나는데? <웃음> 피어드라이게 됐다 아? <웃음> 이번는이없 <웃음> 아, 니 근데 자리가 분 33분. 3분. 3 어디 분 3분. 3분. 3분. 3분. 3분. 여기 3분. 3기 3분. 3분. 3분. 일반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 카메라 보고 아. 말하고 있잖아요. 아. 이걸 너무 못해요. 아. 그게 너무 제가 유 하는 거예요. 막 여기 보고 막 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도 못하고 혼자서 막치만 보면서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h e Good morning. h o you? m y name is Lucia. from Argentina. I will be with you this morning and. in the rest of the days okay, we are part of the coordinator groups so uh, we are here for you and because of you and thank you and you know we need to back to the same bus which is number one okay we are all the f o u n d e number one group which is the best of no <laughs> The Romans g a was Hadrian. The Prince 요 e m <웃음> 유튜브에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근데 <웃음> 아, 근데 버리고 나와 버렸네. 나오셨나? 아, 여기 있다. 어, 친구 먹는 중이에요? 친구 먹는 중이에요? 찍고 있어요. 아, <웃음> 구는중기야 스타디움에 도착했어요. 아, 넘어. 아. 이닝 아. 하나, 둘, 셋. <웃음> 우리 여기 일단 딱 서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d e my o o h is all t t Of 0 1 u r e h c n t t h t h e e n s h n t t h a t h n t a s a e a n s a h e a h s l l e e s l e a t l e a h s e l a t h t e a s n n c a t n h s e l a h s e l a t s t h e n e s t e a h n s e e l a t e Korea. k o How are you? Are you good? i 기 good. I'm good. I'm